안녕 음, 희망이 똥불 어, 기저개랑 어, 골드락스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네 이때까지 는 솔직히 제가 앉아서 네, 촬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이제는 서서 하겠습니다 그만큼 자진감이 붙었다는 얘기겠죠 아무 오늘도 네 음,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내내 네, 네. 어, 탭으로 하든지좀 움직임 좀 많을 겁니다 네, 좀 양해 좀 해주세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항상 어, 움직임 많을 때는 네, 이 썸네일로 아마 여러분을 뵐 겁니다 그래도 희망의 청소리라는 거는 퍼트리지 않았습니다 네, 어, 유튜브 알고리즘이 그래요 난좀귀여 쪽에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어, 내 생각일 수 있는데. 일단은, 그래나 노니까, 노는 게 죽기니까, 네, 노는 걸로 가야겠죠? 네, 아마, 이제는 무거운 철학 쪽도 물론 할 것이고, 노는 쪽도 할 것이고, 네 그렇게 채널을 확장해 나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제가 어떻게 놀아줬으면 되는 건지? 좀, 네, 좀, 야식끼리 한, 그쪽만 나뉘면 됩니다. 네, 캐릭터 만드신 분한테 괜히 죄송하잖아요. 트랙 만들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죠. 네. 어... 기억 안난건 역시 여전하다. 어 트랙? 어 죄송해요. 네, 네. 어, 기억 안. 가 어... 기억 안난건 나... 여전하다. 음그렇 그래도 사람들이 네네 네. 이게 좀네 저는 좀 귀엽다고 하더라고요. 좀 바보스럽고 어 사람은 뭐든지 어. 어. 그보 낮아지는게 좋다고 는했습니다 네, 그거를 끝까지 꿋꿋하게 지켜와서 지금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직장에서도 지금 잘 되고 있고 내 취미도 잘 되고 하고 있고 유튜버도 따로로잘 되고 있네요. 네, 나만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